안녕하세요 달빛드라마입니다 kbs의 채널에서 태풍의 신부 후속작으로 비밀의 여자가 방영되었습니다 첫화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는데요 시작부터 수위가 조금 센 편이라서 놀라웠습니다 악당들도 많이 보였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1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정겨울부터 입니다 정겨울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yj그룹 재벌가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심성도 바른데 회사의 기획안도 잘 짜낸 것을 보면 똑똑하고 능력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남유진이 정겨울의 친구 주에라와 바람을 피고 있었죠 홈페이지 인물 소개에서 정겨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남유진이 정겨울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결혼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유진 소개칸을 보면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아이제이그룹 명예회장 남만중이 겨울이와 결혼하지 않으면 후계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었나 봅니다 남유진은 주에라를 쾌락적으로 좋아했지만 후계를 이어받기 위해 정겨울과 억지로 결혼한 것 같은데요 겨울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주혜라는 겨울이를 챙겨주는 척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남유진과 결혼하여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혜라는 정겨울의 호흡기 질환 약을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정겨울이 약을 그만 먹겠다고 하자 주혜라는 비열한 수법을 써서 약을 못 끊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이 피임약이었던 것이죠. 주혜라는 정겨울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조금 끔찍한 설정이군요. 정겨울은 결국 남유진과 주애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시력도 잃고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의식이 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착한 캐릭터가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복수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정겨울 남유진 주애라가한 파트를 이룹니다 다음 파트는 1화에서는 잠깐 나온 오세린을 주축으로 하는 스토리입니다 오세린은 까탈스럽고 부유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가사도우미 의 아들인 서태양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서태양은 오세린이 아직은 여자로 안 보이나 봅니다 서태양은 정겨울을 구해주려다 큰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인연이 되면서 서태양 오세린 파트와 정겨울 남유진 주에라 파트가 엮이게 되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연기력이 검증된 좋은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기에 해차가 거듭날수록 더욱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1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숨막히는 긴장감 넘치는 빠른 전개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KBS 드라마 비밀의 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